보승이가 나무 구멍에 숨겨둔 과일이 발효되어 우연히 술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마시면 불을 뿜을 정도로 맵지만 에이 술이 매워? 매운 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누가 죽어가는데? 안말 주머니 한마냐혼자있구만 <놀람> 야. 어? 오. 여기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이상한 소리나 뭐 이상한 소리나 어? 뭐지 이게? 닌자의 새끼 오니의 종으로 통한다 여기또뭐 잡는.. 여기 뭐보스몹 잡는 길인가? 일단 돌아가 저 아저씨부터 처리하는 방법 저 아저씨 양쪽 귀에다가 양쪽 귀에다가 바람개비 불러 가야 돼 빨리 아저씨 더워하는 것 같으니까 바람 불어서 갑옷을 벗겨드려야 돼 휴식 아저씨가 분명히 저기서 날 기다리다가 땀을 질질 흘리고 있을 거야 이 조금 올리지 마라 재앙을 담하는 것이 것은 공덕이나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을 스스로. 이거 치면 고생한다는데? 이거 치면 고생한다고 여기 당당하게 여기 써져 있는데. 쳐보라고 있으니까 쳐야지. 이거 쳐야지. 한번더 쳐. 오. 뭐야? 종기... 기령의죠 종을 친자에게 빙의하고 주변의 적이 강화된 종기는 빙의된 자에게 순환을 주지만, 적을 쓸었을 때그 윤물에 적게나마 은혜 아저씨 잡아야되는데 쎄줘서 어떡하라고 한번 더쳐 풀어주세요 한번만 더 질테니 풀어주세요 한번 더쳐 올해는 아, 이거, 제아의 종소리, 그 12월 31일날 여기서, 집에서 이거 치면 되겠네. 집에서 이제 3 k 로로 종을 치는 거지, 이제. 서른남서몇 번이냐? 2 0번 쳐야 되냐, 올해? 이걸 여기서 치는 거야. 다 같이 투수도 모아야죠. 하나, 둘, 셋. 다 여기서 이제 계속 치는 거지. 땡. 땡. 서른 세 번. 여기가 다시 오면 되죠 여기 바로 앞인데 그래서 종을 쳤는데 뭐 어떻게 되는거야 아저씨 다시 만나러 가야돼?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이런 미친 경우가 다 있나 누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얼마나 세졌나 보자 이런 애들은 황색화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죽일 때마다 더 좋은 템이 나온다 이건가? 어, 이쪽 길은 뭐지? 어? 개 도마뱀 색끼아 음. 여기는 뭐가 없나 보네. 진짜 가야 된다 보네.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가나? 이거 어떻게 왔냐? <웃음> 아까 고기가 어디였지? 아그 달리기를 또 해야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안 맞고 갈수 있을까 세졌다고 하는데 아, 그 친구들한테 안 맞고 내가 갈 수가 있을까 아저씨에 내가 바람개비 갖고 왔어요 아저씨 바람개비 갖고싶어요 하는것같아서내 아저씨 바람개비 갖고왔어 바람개비 어떻게 주지? 아니 잠깐만 내가 세줬다고 쳐봐 칼로 잡을 수가 없다며 이 효과를 얻고 뭐, 아저씨 아저씨 안녕 어우 아 이거 얘는 그니까 느리네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 은근이고. 그렇죠. 한 번에 올라가기도 드럽게 어렵네. <웃음> 아저씨, 다시 왔어. 다시, 다시, 아저씨, 아, 닥소 제작진이... 아우! 아저씨 거리 좀 우리 사이에 거리가 필요해 아시씨 페링 아! 아 가만히 어했다데처 쳐맞았어 아 아, 이건 진짜 간파하기 못하겠다. 아우씨, 아우! 아우! 아. 아, 아저씨, 아저씨. 하지만 참아야지 넌깰수 있다 아이 아니 올라가 봐 아니 근데 점프도 안돼 아니 화나네 <웃음> 진짜 아니 좀 걸려봐 이 어? 방금 뭐야? 방금 왜 들어왔어? 방금 뭐 때문에 들어온 거지? 와, 저 친구, 나 한테 손가락 없 냐고 얘기 하네. <웃음> 저 친구 안녕, 아닌 말고 잘못 봤 어. 잘못봤네 나는 못올라가는거 가지고 뭐라는줄 알았지 하도 투수들이 저런얘기 많이해서 게임 못하면 그런거 있잖아 게임 못하면 손가락 잭슨이야 옛날에 막 그런소리 했잖아 손가락 세개밖에 없냐면서 아저씨 아 이거 페를 어떻게 해야되지? 더워. 간파를 해야 되는데, 아, 간파 타이밍을 모르겠다. 아까 간파 어떻게 옮지? 아, 근데 패링만 해도 한번 뜨지 않아? 오, 오, 오. 봐 타이밍 맞춰 봐야겠네. 아 감니다 손가락이 더다해서 죄송해요 화가 많이 나셨네 <목소리도> 아씨.. 막자막 바람개비요? 아니, 저 아저씨 벽다부시고 바람개비 꺼내는 거 아니었어? 바아봐 불어라 할 거면은 벽에 빵꾸가 다아야 나야... 아저씨. 그래야지. 우 <웃음>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그냥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딸 죽여~ <미러> 아, 이상한 곳에서 <믿> 죽기까지! 아, <웃음> 진짜 미치겠다.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든 거야? 난한 번에 잘 되더니. <웃음> <웃음> 아, 니왜 이가 안, 왜 이가 안 되는 거야? 못도 안 되지. 드럽게 <웃음> 진짜 뭐가, 뭐가 이게 힘들다고 여기가 아저씨 저 아저씨 다 하 나서? 와, 아, 하고 나서? 바람개비 좋아하는 순수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저 아저씨 그런 느낌의 아저씨는 아닌가 봐. 바람개비쯤에, 어머, 귀여운 바람개비구나. 이러면서. 이 바람개비, 아, 씨. 죽어, 죽어, 죽어. 나는 깨끗한 피로 가고 싶습니다. 야, 죽어, 죽어. 바람개비 좋아하는거 맞아? 아, 근데 맞아? 바람개비가 무슨 일을 하는건 맞습니까? 근데? 저라운브라내 머릿속은 저운브라 아라... <웃음> 점프킹 운브중 아씨 미쳤네 으 음, 걸려라 이쪽으로 할볼까 이쪽이 좀더 쉽나? 이쪽이 나올텐데 된다 저 아저씨한테 아까 그 백색 바람개비와 저기 있는 바람개비 두개를 이렇게 바람개비 로고 바람을 쏘면 아저씨가, 으아! 하면서 저기서 떨어질 거야. 근데 저 아저씨가 패링으로, 아, 힘이 좀 빠진다 할 때, 바람개비! 하면은, 떨어질 것 같아. <목소리> 화났어, 화났어. <목소리> 알또다 점프킹 오아 간파 못하면 깰수 없는 거예요. 아씨 안 보였어! 아씨 안 보였어 뜨고. 딱 뜨고 굳이 딱 뜨고 해물안한네 감파하기 안 해도 아저씨! 잠깐만요. 석탱이는 좀 오바해요. 떨궈야 되나? 저 아저씨 달려올 때 떨어뜨려야 되는 건가? <웃음> 내가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아 어, 다시. 어, 뭐지? <웃음> <웃음> 저 아저씨 앞으로 쓰러질 때 그냥 밀어버려야 되나? 밀어버리는 스킬이 없긴 한데. 저 아저씨가 떨어지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 아우! 저 이씨. 가뜩이나 피도 없는데. 씨가 달려들 때 아니, 근데 그러면 나도 같이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나무 뭐 나무가 <웃음> 있다. <그거? 웃음> 안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로 아저씨도 안 떨어지. 떨어질 때 바람개비를 꺼내라고? 요 누굴 바보로 하나? 죽어야겠다. 죽어야. 죽어야겠다. 아니, 아니 누굴 밥으로하다터어질때 우와 내 파란 개비 이러면 누가 이게 목은 날아간다 그고 기침 소리 나왔다. 두 개나 나왔다. 뭐야 기침 소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기침 소리 이렇게 필요 없어요. 아니 이걸 한꺼번에세 개나 준다고? 아유, 아. 돌아갑시다. 허둥지도 쳐맞아서 다시 기침을 기침을 계속하시네 다들 아, 마음이 아파 게임 못하는 걸로 기침에 기침이 나는 병이 걸린다며 나님이 아 아니 순서가 이게 맞습니까? 종 치고 잡는거 맞어? 아아 아저씨 죽여주세요 야, 봐봐, 떨어지지도 않아. 저거 찌를 때 솔직히 인간적 그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찌를 때, 오! 하면서 저건 무게 때문에 떨어져야 돼. 오!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야지. 저 갑옷 입고서 어떻게 저 무게를. 오? 아, 너무 현실성 없게 만들었네. 뒤에서호호하고부러지면 떨어져요 진짜로 뒤에서 호호하고 부러주라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웃음> 날 자꾸 그렇게 바보 취급할 거야? <놀람> 여기서 나오는 바람갭이라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아 이걸로 떨고 왔어 사면 속빠시면 알려드림 크크크크 두번 했다 아어 뭐야 위에서 내리치면 어떡해요? 하는 거아니까 이거 는못막 냐？막 았으 시면, 음, 무 타이밍 보고 써서 그런가？게이 오버 안 당하고 인살 세번 하면 오수가 하나？다 발려 죽크크 <웃음> 달라지 음 아, 아, 채팅창보다 한대 쳐맞았어. 음 아, 어. 아, 슬쩍 채팅창 음 꺼내봤는데 쳐 <웃음> 맞았네. 아, 뭔데... 아, 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거 안 알려주면 찾아본다. 뭐야, 모르지? 아까 그 아저씨 이름 보더라. 가가본무사 그렇지. 부서진 벽에서 인살로 밀어요. 저. 인살로 밀라고? 저? 인사할 방향을 그러면 그쪽으로 유인을 해야되는 거잖아? 올라가 뭐해? 아 미친! 아니 이걸 때리네.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와가 아, 무술의 토미, 아또 빨리 들어갔다. 아또 빨리 들어갔어. 뚫린 벽을 마주 보고 때리시면 됩니다 아 이러면 또 벽에 집착하는데 큰일났다 종기를 어떻게 끄는데? 아까 먹을 뭐수 있다 했나? 어떻게 했고? 사용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용해도 좀.. 아..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있는거야? 뭐가? 이건 왜 있는건데? 왜 하라 는거야 뭐야? 아니 이걸 왜 하라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오, 화려한 거 보세요 투수들도 진짜 날 생각했으면 저걸 하라는 소리 하지 말았어야지 사실 종칠 생각 없었는데 종을 자꾸 쳐보라고 얘기하니까 저걸 해야지만 뭘할수 있나 싶어서 갔더니만 정말 그거밖에 없는 아이템이었어. 아니, 이거는 왜 타이밍에 밖에 안 막아지는 거야? 하도 택하다, 이건. 막아버렸다. 내가 막아버렸다. 아, 내가 체가지 터지겠어. 잠깐만. 겠네. 아, 방향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방향 주는 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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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바빠요. 인사를 아, 보때 려서 피가 조금이라도 달았으면 아무랑하면서 하루 종일 때려서 잡았을 거임. 크크크크. 아니거든요. 당신 나에 대해 뭘 알아? 당신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해? 아. 아, 진짜 짜증나서 있어요. 번지점프 사장님한테 커플 번지라고 말했어야죠 테크 조용히 하세요 장난칠 기분 아니야 지금 아씨 뭐지 페릉도 페릉 나는 나름데 내 아버지의 이름은 그사람이 놓고 엄마가 이거 타이밍은 내잘했 아, 뭐야? 화장복. <목소리> 때려 <목소리도> 거리가 모자라니까 렛츠야겠 거리 일로오야 떨어져 떨어져 아. 아. 아니 아 앞으로 꾸꾸러지는데 왜 저건 안 떨어지냐고 오. 뭐 뒤로 떨어지면 떨어지고 앞으로 떨어지는건 안떨어지니? 진짜? 말도 안되는거 진짜 아니 왜저 앞으로 떨어지는건 안떨어지는데 아또 떨어졌다 어 맞지마 맞지마 천천히 가 천천히 아 하, 어쩜 그걸 그렇게 앞에서 바로 떨어질 수가 있네 뭐이 와, 는 거. 아, 이거는 못 막나? 저기, 가만히 막고. 아. 아, 다시 하자. 아, 패링 좀 해보려고 타이밍 맞게 쓰려고 하는데 저거는 타이밍 맞게 못 쓰겠다. 야, 막을 막아야 돼. 아, 올라가 왜 자꾸 내려가? どのとれ 미치겠네 미치겠네 여기서 막힐 줄이야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니지 아, 다들 말하던건 굉장히 금방 끝낸 사람들처럼 얘기하는데 나만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니지 아이 <목소리가> <나의 슥므네. 그가다나, 목소리가> 어. 뭐야 피했다 とう 생각했서 썸각에서. 썸각에서. 썸각서 싸워. 드디어 올 드디어 올리다 드디어 체력으로 올린다. 아, 다들 재밌었어. 내가 못하니까 아주 아주 즐거웠지, 그냥. 그럼요 당연할 말씀을 칠 <웃음> 정말 어. 뭐있다 이테 뭐가 있네 계십니까 여긴 또 계세요 계시... 아 뭐야 강아지잖아 솔직히 방금 연습해서 매달리기 마스터하셨잖아요. 실력 상승하면. 진짜. 아? 조용히 하세요. 정말 너무해. 이거 내려가야 되나? 강아지만 있는 것 같아. 오 우리 안 가? 아 너무 빨리 들었다아 개한테 진다 말도 안 돼. 안 되겠다 여기서 피를 깎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다시 하겠어. 가자. <웃음> 강아지한테 이렇게 당한다? 좋지 않아 저희집 댕댕이 지금 충격받아서 이틀막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네요 유무뭐라는거야 한대 정도면 괜찮아. 한대 정도면 어 레벨 5 됐다. 얼굴 스킬 뭐 올리고 갈까? 흠. 음... 한 마리 더 있었는데 도망갔나? 도망갔어 아한 마리 더 있었는데 어디갔지? 한 마리 도망갔어 알 아, 됐다 근데 돌로 올라가면 들킬건데 어차피 물에 못 들어오는 것을 아, 저기도 있네. 여기 바로 못 올라가. 다시 떨어졌네. 음. 스킬. 아 이거 이거 이거 배우랬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았어. 저기 강아지 혼자지. 뭐너 어, 대놓고 앞으로 갔는데. 어. 어 미친 뭐야. 어 뭐야 원숭이! 뭐야 뭐야, 원숭이도 있어 함 여긴 원숭이도 이제 나타나는 거야? 깜짝 놀래라 뭐지? 이 아래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가 야뭐날 본거야 원숭이다! 원숭이다! 원숭이가 몰려온다 원숭이는 그럼 나무에도 올라오는거야? 아못 올라오네 못 올라오네 어이그이그 어이구, 원숭이가 나무를 못 타서 어떡해 내려와서 잡는 게 낫겠다. 어이 어이구 떨어졌네. 아 괜히 스님한테 들켰어. 잘못 타가지고. 아왜 절로 안 올라가죠? 이렇게는 떨어지는게 안되나봐요 아 답답하네 같은 길을 지금 몇번이고 가네 이렇게 가야되나보다 <목소리> 스님 저는 스님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스님 님 거기 쓰면 어떡해요? 좋은 말로 할때 시주하고 가라. 바라오. 뭐라는 거야? 중요한 말이 더 있잖아. 나 분명히 세 마리로 봤다. 아이구만. 내려와라. 여기가 뭐지? 일로 가도 되는거 맞나 근데? 이리와 니네네 아래 있는 그 사람 난 안걸렸으면 좋겠는데? 위로 가는 게 나을라나? 근데 괜히 밑으로 먼저 왔나? 감 어? 아 여기 거기잖아? 아까 건너오려고 했던 거기였구나? 어차피 위로 가야 되는구나? 잭스 성님이 계신 한번약 올릴까? 예? 메로, 메로 못 오지, 메로 못 오지, 못 오지, 못 오지, 못 오지. 꽃이다 아까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기로 올라가는 데는 없네. 따로 올라간는 데는 없나 보네요. 들키긴 해도 여긴 못 오지 저 뒤에도 바람개비가 돌아가네 아! 저분은 안 들켰었네 저분 인사 시또한 다음에 가자 계죠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면? 아 경계를 이 분만 일단 늦추자. 한 다른 사람이 걸려도 이 사람이 걸려 있는 채로 되나? 아이고. 들어와. 뭘 던지네 뭘던지는오 뭐야 뭐야 뭐야 뭘 던지는거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 사람들 뭔가를 막던지는 근접전엔 약하게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나랑 한테 둥글게 둥글게 하자는거야? 아 어, 이분은 날 못알아봤네 내꺼같지 그 당연히 이렇게 못 가겠고, 아까 위에 올려주세요. 됐다. 아우, 뭐야 이건? 한 마음에 그냥. 아, 씨. 언니와 싸울 마음은 없다. 일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뭘막 버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야, 여기. 여기서 보이지 않나, 저기서? 이걸 모르네? 풀렸어 풀렸어 잠깐만 음. 가야겠구나 어 뭐야 이.. 이.. 이.. 개들은 뭐야 길이 있어 이 밑에서 올라온 건가? 아이 밑에서 올라온 거구나 뭐야 이 도마뱀 이게 한번 헛스 헛스에 있는 이 위에는 뭐고 이 밑에는 뭐지 뭐가 저렇게 달렸어 뭐야 뭐야 이 위에 올라가도 괜찮은 거 맞는 거야? 불 던지는데 가까이 올 생각이 없어요 쟤 일단 저 친구와 가까이 올 생각이 없어요 쟤는 뭐야 쟤 버그 걸렸어 아저 밑에 괴물은? 야 어디 있어? 얘 여기 꼈어. 얘 뭐야? 나도 꼈어 그리고. 뭐야 쟤아또 왔다 또 왔다 또왔 아씨, 이표지막 너무 아까운데? 아씨, 아깝네. 뭐야, 이, 이런 놈도 있어? 쟤를 죽여야 되는 건가? 이제 키 제대로. 어디 가는 거야? 저기로 가자니까. 아, 저 친구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아, 미친. 나가봐. 아이고, 죽고 다시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데? 아, 씨. 어, 뭐야. 축고 다시 올까? 아피깎끼고 표주박 저런 친구가 있, 있는데 피깎끼고 표주박이면 너무 아까워 표주박이 이거밖에 없으면 축구 다시 올게 그냥 아 맞네? 아불상기한이 있었는데 괜히 명주만 떨어졌어 돈아깝 아, 빨리 좀 말해주지 잘안 써가지고 입고 있었잖아. 빨리 좀 말해주지. 아, 도, 안 그래도 돈도 모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아, 아, 이쪽 아닌데. 오! 이쪽 아닌데. 이쪽이지. 와, 개 많아. 오, 개 많아. 야, 잠깐만. 어디 올라갈 데 있지 않나? 지금 개많아 뭐야? 자기 주변에 막불 던지는데? 이와왜 가까이 못 간다? 어 됐다 뛰어서, 그니까요. 러 저, 아, 근데 쟤 끼어있는데 어떡하지? 쟤 어떡해? 보스보, 쟤는 뭐 인사한번 해야 돼. 무시하자고? 쟤 위에서 자꾸 공격하는데? 쟤도 불 던지는데? 제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위에는 올라갔다 어그로 안풀리지 않을까? 다 잡았지? 쟤 어그로가 풀릴라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왼쪽아.. 왼쪽아 라이트이 뭐야? 아.. 저거? <웃음> 쟤 어떡하지? 나갔다올까? 아 걸렸다 갔다올게 어, 벽을 부시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얼굴이 보여서 때릴 수 있나 했는데 아, 아우 뭐야 불데미지는 들어오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때리는건 안되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너무하네 정말 때리는건 안되면서 불데미지는 들어가네 <웃음> 오른쪽 왼쪽 얘 잡으면 불잡에게요 아니면 얘 말고 또 있나? 얘만 잡으면 잡은... 나 얘만 잡고 갈란다. 얘만 잡고 꺼야지. 아, 미니 보스라고. 아니 탭을 먹고는 싶은데? 하네. 지금 완전 과격해 버그 걸렸는데? <웃음> 어 됐다 어 됐다 나갈려 했는데 아 나갈려고 했어 밟은게 아니라 제가 던졌어 나갈려 타이밍에 쟤가 던진거지 내가 밟고 싶어서 밟은게 아니야 아아 저기 저기 길 헷갈려. 어디냐? 오 여기지 여기지 도마뱀 계속 온다 어 중독됐어 하지 말래 아, 씨. 아 피읍 피읍을 해도 반피나 깎여버네 또 하나 아씨 나가야겠다 아 짜증나 나 안해요 오늘 열까지 할래 못하겠어 진짜 <웃음> 열까지 할래 굳이 잡아야되제? 아, 처음에 집 오른쪽에 여기라니건뭔 소리야 기침소리 또나 여진말 하는거야 들어오는 길이 근데 저기밖에 없잖아 들어가는 길이 저기밖에 없는데요? 여기 말하는거야? 이 아래? 그집 지붕에서 아깐 왼쪽으로 가셨는데 오른쪽으로 강아지들도 다 봤어. 가봤... 잡으면 주기로 한사 전원. 아 감사합니다. 아 나도 잊고 있었는데. 그 지붕에서 길로 내려오시지 말고 지붕 오른쪽을 보시면 이 집이 있어요. 그그그그그그그 어디서 지어 그왜 노래? 왜 지어는 왜? 뭐라는 거야? 왜저래 아크트크 그, 그, 그 팀으로 이러는 거 너무 티나신다. 이 정도로 특수 경력 3년 차인 날 열받게 할순 없다고. <웃음> 안 하게 할 생각 없었는데, 이거 이렇게. 조시 가까이 가기 힘들었데 촤아머니 3스이 잡았어요, 맞? 아 여기 보스 잡으실 때 아까 드신 노랑맛 사탕 드시면 잡기 쉬우실 거예요. 노랑맛 사탕이 뭐야? 이거? 먹어보라니까 한번 먹어볼까? 어차피 아이템 같은 거잘안쓰보세 어. 이미 써버렸는데. 앞에 아, 보스에서라는 말을 써줬어야죠. 아. 그말안 써주셨잖아요. 그말안 써주셨네 어그 보스 잡을 때라고 했네 죄송해요 제가 못 들었어요 당신 오늘 왜 그래 킹부러 그러는 거야? 야하우 이 갈리는 거 처음은 아니지만 오늘은 유독 심하군 무슨 소리야 오늘 유독 잘했는데 왜 그래요 안돼! 맞지 말자! 맞지 말자 제발 맞지 말자 올라가자. 그치 내가 갠붕이 잡고 초할머니도 잡고 아, 했는데. 오늘 잡은 보스 개 많은데. 이상 소리. 아, 미쳤나봐. 아, 이거 왜, 왜 그걸 날려가지고. 아, 진짜 미치겠 <웃음> 그걸 왜 날려 <웃음> 그걸 왜 날려 보스 잡기 전노랑사탕 먹고 잡으시면 패링만 하시면 돼요 <웃음> 네네 알겠어요 아아 아, 바보같이 어그를 풀려라 잔챙이만 잡고 저거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이게 안 잡히네. 왜안 풀이냐고. 이제 까는 거 처리하고 싶은데. 노란색 사탕 먹으라고? 아, 아까운데. 아씨, 아까 하나 먹고. 빰. 어,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무슨, 이렇게 무식하게 때리냐, 이 친구.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이씨, 어이씨. <웃음> 마오잡이로 때려가지고 시 쳐맞는데? 잠깐만. 내가 때를 줘! 야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 음, 어! 음, 음, 음, 음, 다 먹었나.. 다 먹었다 아.. 아.. 변남.. 이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그냥 꺼도 되지? 이거 죽고 또잠못정리해을거 생각하면 아찔하다 허허 명조황 유롱 퍼센트 <웃음> 야난 잃을 것도 없어 이제 이제 난 잃을 것도 없어 야 이게 뭐냐 이게 잃을 것도 없어 이제 빵포가 마음이 편하겠다 야나 이거 불쌍 써서 돌아가도 되지 그게 나을 것 같아 마지막에 안은 비군로 왠지 꽉 찬거 보고싶.. 아니 꽉차 있었구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너무 굉장한 굉장한 횟수로 할머니랑 다 처치해가지고 아휴 편한